안녕하세요 노는 남자 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좋은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이 있는 곳 바로 뒤편에 있는 한국인 밀집 지역 후명입니다 그전 영상에 다뤘던 그런 이제 여성분들이 와서 같이 밥을 먹는 시스템 후명에서도 드디어 볼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가 돼서 소개를 여러분들께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보실까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이곳이요, 굉장히 핫해요. 어, 여기에서 서비스 진행되는 모습을 상세하게 낱낱이 벗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미인분이 예사를 해주셨어요. 와, 너무 미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와, 너무 미인이세요. 대가예이에요 <웃음> 형님. 감사합니다. 오, 우리 매니저님이신가 봅니다. 네. 오늘 저희는 VIP502 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야, 이 그림 보세요, 그림.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한국의 정서에 맞게끔 딱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가져왔다고 그러고요. 무풍지인 것처럼. 어, 이렇게 딱 꾸며놓은 인테리어 너무 독특하고요 의외로 빨간색이랑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문풍지를 이미지로 한 이런 거 너무 독특하네요 내부에 노래방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고요 공기청정기까지 와 신경을 배려를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노래 부르시면서 술도 드시고 아리따운 아가씨들과 함께 식사를 즐기시면 됩니다 브이, VIP방이 아닌 일반 방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의자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저희는 350만 동의 세트를 주문했고요. 오케이. 형아? 알았어. 엠사. M 서야 자. 맛있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웃음> 여러분 어, 어, 금수저예요. 엠 노이 더 거? 땡한. 아, 지금. 네. 음. 아, 안녕하세요, 신장. 아, 안녕하세요. 음. 귀여워요. 과이비디오콤싸가 안녕하세요. 짝짝. 떼 오케이. 그러면 우리 막걸리 한 잔으로 일단은 가볍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웃음>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두 분도 굉장한 미인이세요 오빠 두분해 음. <웃음> 어, 오늘 내가 다 좋아 해만디네응고워요 <웃음> 음. 어, 돼지 불고기네요 이쪽에 이쪽에 놓을까? 음. 오, 오. 오빠 일 잘해 <웃음> 오빠 일하는 남자야 노는 남자도 있어 일하, 일도 잘하는 남자야 오빠 맛있어요 민크 컴마 맛있어. 댄나 아 저는 진주입니다. 진주 아 진주입니다. 오빠 이름 뭐냐고? 오빠 댄나 빙 타이. 오빠 오빠 나빙 타이. 짝짱마 오빠 잠나 차이. 데 차이. 진짜? 컴 유튜브 된나고기 네. 어, no, 너무 맛있어. 어. 안 여도? 한순이가 한순이, em 24, 24, 20. 24. 20. 2 0어야다잠서 숙면 다섯. 네. 20. 네. 마음에 들는데요, 님. 좀더 내일 결혼도 없고. 오늘도 없. 안돼. 안돼? 네. 안돼? 네. 자 그럼 결혼은 나중에 하는 걸로. 내가 내 손으로 먹어야 돼. 오빠 손 없어요. c 꺼 여러분 연출입니다. 아시죠? 네. 재밌게 하기 위해서 상황극이에요 오빠. 오빠, I'm 오빠, đẹp t r a i e m r n g I'm n g m w m r n g I'm m n g r r i r n g i g i g i 랩 가잉? 딥 가잉? 랩 가잉? 여덟 어, 너는... 요... 하이 너희님 안녕하십니다 <웃음> 네. 음... <웃음> 음... 원래 베트남에서 꼬막 먹으면은 조금 약간 실망하는데 아 여기 꼬막은 진짜 맛있네요 지금 지금 여기 두 소녀가요 카메라에 관심 가지고 어, 어떻게 나오지 어떻게 나오지 <웃음> 지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에만디 빤유니 오케이 가만 기본적으로 음식들이 진짜 맛집 찾아다닌 것 같이 진짜 맛있네요 근데 여기가 좀 비싸요 근데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 맛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여성분들의 외모만 너무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비슷한 곳을 다녀보면 많이 아름다우세요 어, 인정 아, 아무튼, 눈이 호강을 합니다. M. 컴비, 띵아. 띵한띵한띵 띵한 쪽지와. 영어 조금 안다는데. 발음이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영어랑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하는 거랑 좀 달라요. 그래서, <웃음> 응. 오빠 말하고 있었잖아. 오빠, 노이마. M. 사이. 안컴 사이. 네. 작장 M. 사이. 닮까 M. 사이. 네. 미안해, 네. 실로냐야 참. 네. 북어국이구나. 아, 오, 맛있다. 몇살 Em, 요니안 바운드 똥이. 바물. 30? 30? 네. 요! <웃음> 요! 뭐, 다. 뭔, 뭔, 뭔, 뭔, 뭔, 요 뭔, 네기 아, 한 아. 방. 네, 바톤. 3바톤 네. 네. 남벽 바톤. 네, 네. 아, 바 돈! 3주. 아, 네. 3주, 2주. 엠 남벽 하이톤. 하이톤. 아, 네. 음. 베트남만 하세요. <웃음> 한국말 하지 마세요. 잘 알았어. 더아안 딱장은 왜 톤이네? 딱장. 메비. b i ế n thấy không người tốt không s a không sao Thì ăn chắc c h ắ n g ăn c ù <cười> người yêu chắc chắn bình thầy nhưng mà bình thường không phải bình thầy ờ người bình thái, ừ. Ừ. có người yêu biến thái hả ừ ờ phải có người yêu chưa chưa s a u năm sáu năm sáu năm sáu năm hả sáu năm rồi chưa có người yêu đi về đi 잠 어. 아, 안안안안요 구독자 형님들은 베트남에 살고 계시지만 어, 베트남어를 깊숙하게는 잘 하지는 못하세요 그래서 이제 언어적인 소통의 부분에서 얼마나 할수 있는지 제가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음, 따로 학습을 하지 않은 친구들하고 소통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좀 교육이 된거고요엠나 Ủa bà nói Ủa b a b i ế t thái em sợ À không phải Chúng ta không phải người yêu Chắc chắn không phải bình thái Nhưng mà sau này Chúng ta có người yêu bình thái rồi Có người yêu là bình thái? Muốn không? Muốn không? n a b a làm s a o Sợ hả? Xin lỗi Xin lỗi Không sao Em muốn xem Youtube của anh Ok rồi Tại sao em không mà thiêu là em bao nhiêu t h i bốn ba không, 4 4 không 4 thì em mới ăn cơm la bạ ở đây xa không ở bạ ở đây xong ở đây Ủa, ở đâu c u ậ n mấy ở đây anh là của em anh là của em